안녕하세요 풀통디자인의 그린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유목을 골라야지 어떤 유목이 멋진 유목이야 이 돌은 어디에 놓은게 좋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어쩌면 누구도 몰라서 알려줄 수 없었던 디자인 요소로 어항을 꾸미는 방법을 비롯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저만의 노하우들을 재생 목록 풀통랩으로 분류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힐링 영상을 기다려주셨던 분들은 이번엔 뒤로 가기로 해주세요 이론을 알고 원리를 알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보인만큼 느끼고 느낌만큼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소 지루해질 수 있어요 졸리신 분들은 잘자요 전 전문 아쿠아 스케이퍼가 아닙니다 디자이너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만의 노하우와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쁜 우리에겐 시간도 없고 돈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챕터 1. 발란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균형 좋은 유목에 예쁜 수초로 활착하고 레이아웃했는데 무언가 이상하면 그것은 균형 문제입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 크게 색, 크기, 거리가 있겠습니다 균형하면 많이들 말하는 황금비율 말고, 구분할 말고, 이런 거 말고 쉽게 쉽게 전문용어 안 쓰고 영어 안 쓰고 가보겠습니다 3 2 1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이 공간 안에 각기 다른 크기의 빨로 팔을 균형 있게 배치해 볼게요 가장 큰 빨강을 일단 중앙 아래에 놓으면 위쪽이 비어 보이죠 그럼 제일 큰 파랑을 위쪽에 배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쪽 왼쪽이 비어 보이죠 네 노랑을 배치해 봅니다 각 색에서 가장 큰 아이들을 배치해 봤는데 워낙 빨강이 강하다 보니 위쪽 왼쪽이 비어 보입니다 다음 빨강을 놓아 볼게요 어디에? 가장 큰 빨강 반대쪽 그리고 오른쪽 보단 왼쪽 이쪽입니다 다음은 파랑을 놓아 볼 텐데 아래엔 빨강이 있으니 위쪽 왼쪽에 놓아 봅니다 노란 가보죠? 아래쪽으로?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에 제일 큰 파랑이 있다 보니 아래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 색, 크기, 거리를 염두에 두고 균형을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익숙하시죠? 네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배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원 세계를 가지고 원근감과 운동감을 격하게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균형있게 시작 설마 이렇게 하신 분 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자 레벨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저 같으면 이렇게 한 운동감과 원근감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소름끼치게 감각적인 배치를 해봅시다. 각기 다른 명암과 크기의 얘네들을 제가 좋아하는 배우로 윌스미스, 디카프리오, 홀트, 마동석, 패닝이라고 해볼게요. 윌스미스를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그의 반대로 왼쪽 홀트는 중앙 아래로 눕혀봅니다. 마동석은 살짝 오른쪽 아래로 눕혀봅니다. 마지막 패닝은 왼쪽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균형이 전혀 안 맞죠? 패닝아옷 갈아입고 와 균형있고 감각적으로 레이아웃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무언가 느끼셨기를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풀통채널의 그림비였습니다